저는 정말 주식 시작한 것을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실전 투자자들이 매매하던 종목을 상한가에서 5호가 아래에서 2천만원어치를 매수하였습니다. 상한가에 갈거라 보고 1%만 먹으려고 매수하였던 것입니다. 짧게 먹고 나오는걸 단타라고 하던군요. 네 제가 단타를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 매수하고 1% 먹고 나오니 제법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처먹는다고 2천만원을 1% 아래에 대놓았습니다. 1% 아래에서 매수하여서 다시 1% 오르면 매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체결이 잘 안되더군요. 그래도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감 3분을 남겨놓고 마이너스 16%를 급락시키더군요. 초보 때라 너무도 황당해서 팔지도 못하였습니다. 1%를 더 먹으려다가 마이너스 16% 맞고 정신이 멍하니 보조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 종목 상투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날 반쯤 오르길래 본전도 생각나고 더 오르겠지 하고 안 팔고 기다리다가 은행에 예금한 예수금 8천만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서 더 많이 물타기를 해서 조금만 올라도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증권계좌에 이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천만원어치를 더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오르기를 바랬지만 다시 급락하더군요. 너무나 겁이 나서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순식간에 2천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주식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전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종목을 골라 몰빵하였으나, 여기서도 또다시 2천만원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들어가면 오르다가도 급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도하면 다시 반등하고, 그래서 다시 추격 매수하면 다시 급락을 하고 그러더군요. 한동안 멍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천만원을 날리면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원금을 빨리 회복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을 신형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계속 신형몰빵만 하게 되었고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종목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게 된 이유는 코스닥 종목이 더 급등을 잘한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종합지수가 상승장으로 코스피 종목만 매매했더라면 이른 돈다 복구하고도 남았을 텐데 정말 이평선도 모르는 초보 때여서 암튼 그렇게 코스닥 종목으로 매매를 하다가 1억원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코스피 종목으로 갈아타고 무려 50%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뭐에 헷가닥 했는지 12월달 배당주의 신용까지 써서 3억원치 매수해버렸습니다. 배당락으로 떨어진 후 계속 흘러내리더군요. 배당락 이틀 전까지 수익률 50%로 1억 3,500까지 만들어놨는데 배당 투자하면서 까먹고 그 후에 계속 급락으로 까먹어서 결국 1월 중순에 6천에서 7천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중단하고 2월 반등장을 노렸습니다. 이때 그냥 바닥에서 현금 매수를 하고 쭉 기다렸으면 두 배는 벌었는데. 급반등하는 걸 보고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의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개불로 떠서 출발하는 걸 보고 신형으로 매수했는데 2월 1일은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사자마자 물려서 천만 원을 날렸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었는데 매일 급락할까봐 매도했더니 그 다음 날 급등하더군요. 이게 저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급등할 때 따라서. 매수했으면 되었는데 그 전날 6천만원으로 신용 써서 2억원치 매수했다가 천만원을 손실을 본지라 겁나서 매수도 못했거든요. 그러나 상한가 가려고 한 종목을 겨우 매수해서 3% 수익을 보다가 그 다음날 떨어져서 오히려 손실보고 매도하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제가 매수한 종목은 하락하여 오히려 3천만원 가까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월, 4월, 5월 계속 매일 거래를 해왔는데 단 하루도 수익을 못 봤습니다. 60일 동안 주식 매매를 했다면 제가 수익을 본 날은 5일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웃긴 건 수익 볼땐 몇십만원이나 백몇십만원이었는데 손실 볼땐 하루에 200, 300, 400입니다. 물론 저도 수익 나면 홀딩하고 가져갑니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신용이라 다음날 미국장 많이 떨어지면 개파락하니 불안해서 손절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계속 손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당일 매수에서 3% 넘게 수익 나면 홀딩하고 3% 미만으로 올라가다 내리면 매도하고 다음날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상하게 그 60일 동안 내가 매수하면 3호가 이상을 안 올라가는 겁니다. 수수료, 세금 이상만 수익 나도 매도하고 나올텐데 매수하면 3호가를 안 올라가고 줄줄 흘러내리니 신용 매수한 상태에서 정말 손절을 안할 수가 없었죠. 오를 것 같아 매수하면 여지없이 상투이고 당일 최고가이거나 제대로 매수했어도 흔들기기 당했습니다. 5% 올라갈 종목을 1% 잡았는데 매수 후 0.5% 정도 오르다 다시 마이너스 2%까지 흘러내린 후 내가 못 버티고 매도하면 그때부터 5% 더 올라가더군요. 현금이면 괜찮은데 버티면 오르는데 신용이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잃은 돈도 많고 빨리 복구하자니 현금 매수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매수는 신용 매수가 되는 종목만 하였고 매수 후 끌러내리면 머리를 부여잡고 후회합니다. 이때까지 돌이켜 보면 매수 후 2에서 3일만 기다려도 올라가는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일 손실나고 그 다음 날도 시가가 안 좋으면 버티질 못하고 손절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제가 참고 버텨보자 하고 버티면 계속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는 거 알면서도 저이평선에선 지지해주겠지. 그런데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 몇 번을 버티다가 모든 이평선다 깨트려서 이건 아니다라고 손절 매도를 하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오릅니다. 정말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 꿈이 저점매수 고점매도인데 이상하게 제가 매수하면 당일 최고가 3호가 이내이고 제가 버티다 버티다 팔면 당일 최저가 3호가 이내입니다. 거의 확률이 70에서 80% 되는 것 같네요. 정말로 너무 어이가 없고 손절매도 하고 나서 그 종목 종가가 제 매도가 아래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매도한 후 반드시 제 매도가로부터 1% 이상은 오르고 떨어집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는데 더 오르면 정말 열받죠. 그래서 다시 추격 매수하면 또 그때부터 3호가를 안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제가 왜 신용 매수를 매일매일 손실이 나면서도 계속 했냐 하면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단 하루도 신용 매수로 2% 이상 수익을 못 내냐 내가 매수하면 내 매수가로부터 왜 1%도 안 올라가는 건가 귀신이 쓰이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 정말 하도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서 단 하루만이라도 신용 매수로 2% 수익을 내보자 하는 오기가 생겨서 계속했습니다 제가 뽑아 놓은 종목 10% 올라갔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걸 매수했으면 성공했겠죠. 근데 귀신에 쓰인 것처럼 당일 동시호가창을 보면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먼저 시세를 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신형으로 몰빵하면 그 종목은 안 가고 제가 당초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은 날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매가 꼬이는 거예요. 제가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1% 조정을 받고 있는데 관심 종목의 다른 종목은 5% 급등합니다. 지금 매도하고 저 종목 쫓아가면 물릴 거라 생각되어 포기합니다. 근데 제 종목이 계속 마이너스 1%에서 머무는 동안 그 종목은 다시 3% 더 올라 8%가 됩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 종목을 마이너스 1% 손절하고 그 종목으로 바로 매수합니다. 결과는 손절했던 종목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로 끝나고 제가 매수한 종목은 당일 최고가에서 2에서 3호가 아래입니다. 그리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다시 올라와 주길 빌고 또 빌지만 계속 흘러내립니다.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흘러내리면 신용인이 벌써 9에서 10% 손실 발생합니다. 매도하면 수수료 세금도 있으니 죽을 맛입니다. 결국 손절하면 그때부터 다시 더 올라서 마감됩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더군요. 매일 이런 식으로 손실나고 하루 어쩌다 수익 납니다. 그래서 이젠 그만 접고 이 주식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제가 잃은 돈도 그렇지만 제 삶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1년 반을 정말 이 주식 때문에 잠도 편히 못 자고 가족과 대화도 별로 안 하고 당초하려고 하던 취미나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차트 공부하며 매달렸는데 정말 제가 어릴 때 꿈꿔오며 어렵게 만들었던 돈을 불과 1년 4개월 만에 다 날리게 되었고 정신적 피해와 제 삶의 황폐화를 합치면 적어도 전 3억 이상을 잃었다고 봅니다. 돌아보면 신용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한 셈이라고 봐야겠군요. 전 미수도 모르고 현금 매수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최대 매수를 해서 사니까 그게 미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미수를 쓰게 되고 미수로 더 많은 돈이 날아가니 미수랑 신형중독처럼 끊지 못하고 쓰게 되었네요. 결국 전투기로 남의 돈 먹을 팔자는 아닌가 봅니다. 정말 이 주식이란 것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억이란 돈은 저의 전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행히 빚은 아닙니다 결혼도 못한 30대인데 어느새 2억이란 돈을 벌수 있을지요 정말로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버린 이 주식시장이 정말 정말 이가 갈립니다 저는 깡통 안차게 될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주식이 안돌 줄은 몰랐습니다 2억원 중 현재 남아있는 1200만원 이라도 지켜야 할것 같아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려 합니다. 배당금 받은 것도 다 투자했는데 1,200만원 남았네요. 한달 전만 해도 받은 배당금과 합쳐 3천만원은 있었는데 한달 사이에 그마저도 반토막 났네요. 머리가 띵하고 노랗고 성질나고 몸도 아프고 밥도 먹기 싫고 하루에도 12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죽는 것도 어려운 거라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특히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 절대로 신용 쓰지 마세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됩니다. 저처럼 신용으로 단타나 스윙매매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기법을 연구해도 신용으로 심리가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전부 매도 처리하고 출금하려고 하는데 이일후 결제라 바로 출금도 못하네요. 이틀 동안 참고 출금해야 하는데 핵가닥 해버려서 또 주식을 매수할지 지금은 나 자신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도 억울해서요. 출금하면 다시는 주식을 안할 겁니다. 지금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돈 많은 잃은 놈이 이런 소리해보야 우습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패하지 말고 큰 욕심도 내지 말고 성투하십시오. 엄청난 공부를 미리 하고 들어와도 깨지는 주식시장을 전이평선의 개념도 모르고 이 시장을 만만히 보고 억대의 돈을 들고 첫 단추를 깬게 가장 큰 저의 실수네요. 더 이상 하다간 남은 천만원 마저도 잃고 자살할 것만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